네, 안녕하세요. 아무로글입니다. 오랜만에 예, 영상 올리게 됐습니다. 어, F1 2022에서 모션을, 이제, 심툴을 사용하는 경우, 심툴에서 이제 플러그인 세팅을 할 때, 예, 텔레메트리 정보를 F1 2018이나 레거시로 세팅을 합니다. 모션 자체는 잘 작동을 하는데, 심오브에서 하고 같이 사용할수 없죠. 심오브 같은 경우는, UDP 포맷을 2022로 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서 바꿔주지 않으면 은 이게 동시에 작동이 안되는데 이제 동시에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냐 그래서 제가 이제 방법을 음, 찾아서 알려드립니다 자 지금 게임하는 거 보시면 밑에 오른 왼쪽 하단에 보시면 심툴 이제 튜닝센터에 롤피치 EV 각종 모션 정보가 들어오는 걸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모션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심오브 화면. 벨드 텐션너 작동하는 화면인데, 수치가 다 들어오고 있죠? 게임은 F1 2022가 맞고요 네. 자, 여기 보시면은, 다른 것들도, 시가 예. 네. 네. 그, 심어부 쪽에서 그래프 다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이제, 어, 모션하고 심어부 동시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어, 편법이라서 사실 되게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음, 이거를 옛날에 한 10년 전쯤에 어 모션 이런 나 이런 각종 이제 프로그램들 관련 이런 것들이 많이 안 나왔을 때 그때 쓰던 편법인데 혹시나 해서 적용을 해봤는데 되더라고요. 자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심툴로 어 게임에 이제 패치를 모션 패치는 정상적으로 하세요. 모션 정상 패치는 정상적으로 하시고 게임에서 게임 세팅 들어가셔가지고 텔레메트리 세팅에서 여기서 UDP 포트는 이제 그냥 기본으로 깔았으면 20777로 나올겁니다. 이거를 20778로 바꿔줍니다. 20778그 다음에 샌드레이트가 20Hz로 되어있으면 60Hz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UDP 포맷이 아마 레거시 아니면 2018로 되어있을텐데 2018로 요걸로 해주십시오. 자 그러면은 게임에서 세팅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심오브에서 세팅 들어가셔갖고 오토 디텍트 커런트 게임 이 옵션을 이게 이제 켜져 있을 텐데 이걸 꺼 주세요. 꺼 주시고 그다음에 게임에 들어가셔 갖고 2018 선택하시고 게임 컴피그 들어가셔 갖고 UDP 포트 20778로 해 주시고 UDP 포딩 워20777 이렇게 세팅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게 이거를 왜 오토 디텍션을 꺼주냐면 이게 이제 오토 디텍션을 이걸 켜놓으면 은자 게임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F1 2022로 바뀌어 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하려는 거는 F1 2018의 데이터를 받아들이기 위함이기 때문에 요거를 오토 디텍션을 꺼주고요. 게임으로 가셔고 수동으로 2018을 선택을 하셔서 액티베이팅을 해줍니다. 그러면 심어브에서는 2018이 작동하는 것처럼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게임을 해보면, 자, 안 바뀌죠? 심어브에서 자동으로 안 바뀌죠? 2018로 계속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치들 작동하는 걸 보면, 네,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해서, 뭐, 이제 다른 게임 할 때는 뭐, 수동으로 실행시켜주는 게 귀찮기 때문에 다시 이제 오토디텍션을 켜주면 되는데 어차피 실시간으로 바로 바뀌기 때문에 F1 2022할 때만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뭐, 아마도 조만간 어느 한쪽에서 다른 쪽을 지원하는 뭐 패치가 나오긴 할것 같은데 뭐 그전까지 이런 식으로 편법이지만 어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지금 F1이 2020이나 뭐 2021, 2019 이거는 없어서 내가 따로 확인 을안 해봤는데 아마도 같은 방식으로 될 겁니다 어차피 다 코드바스터 게임이고 뭐 텔레메트리가 2017, 2018까지가 동일하고 2019부터 2021까지가 계속 이제 비슷하게 왔었기 때문에 아마 같은 형식으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을자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